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오늘은 단양 탈경 중제1 경이죠 하천암에 가보겠습니다 하천암 하면은 바로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는 단양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하천암 상부 중부 하부 다 보고 있습니다. 이쪽은 하산남의 안반이 있는 하부 부분 그냥 마루 같은 바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저렇게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. 여기는 이 세계 이왕성신께서 할때 네 이쪽에 단장 군소리 계시다 하천암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. 이왕 선생은 하천암의 절경은 봄이면 철축이 노을 감고 가을이면 단풍이 휘단났다 하였습니다. 지금은 겨울이라 이 태계 이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만이 그거 증명하려고 그러면 언제 와야 된다? 봄이나 가을. 가을에 오셔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할때밭도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하처럼의 바위와 그리고 이 마루 같은 큰 바위, 청청이 써있습니다. 이것을 심삼족기첫 경성지입니다. 단양팔경의 제육역, 여기가 두암이라고 합니다. 이 조선 성종때 인재강이 선암이라고 했던 이 하선암이 오늘날 하선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보면은 철죽이 어리는 단풍이 그리고 갈대가 개울이 네 먼저 오셔가 사진 촬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. 이렇게 오늘은 단장 8개 한년 1경 하선암에서 제 왔다와 함께 쭉 둘러봤습니다. 담양팔경, 이제 일곱 가지 갔습니다. 네, 하나 남았습니다. 그거는 사인암인데, 다음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